안녕하십니까. 이리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해볼 건 바로 so easy하게, very easy하게 아주 쉽게 물고기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냥 낚시대가 필요 없어요. 그냥 자연이 주는 낚시대를 이용해서 제가 물고기를 잡아볼 겁니다. 그래서 먹이는 그냥 구더기를 끼고 한번 제가 물고기를 쉽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낚싯대를 만들어 왔습니다. 한 길이는 한요 정도 되네요. 어, 제몸 길이 정도 되니까 뭐 그렇게 키진 않습니다. 여기 중간중간에 어, 여기 가시가 좀 있네요. 어. 오! 오, 피라미, 피라미. 오 버들치입니다 버들치 와 집조 너 참아도 잡혀요 <웃음> 자 버들치 한 마리 오 <웃음> 버들치입니다 <버릇집이다>, 버들치 버릇집. <웃음> 두 마리 두 마리 오자오 <웃음> 새끼 모드집이다 <마주칩이다>, 새끼 모집어 <웃음> 물고기들 공격하네요. 오, 입질 입질. 오. 뭐 Mys기 뭐 Yo m 뭐 o 미키 또 있습니다. 또 던져보겠습니다. 오, 어디지허허 <웃음> Ha ha ha. 이번에 좀 작은 버들치네요. 작은 버들치. 오 버들치 나 버들치. 아한번 더. 어디지? 한 마리 더. 진짜 넣으면 잡혀요, 넣으면. <웃음> 진짜 넣기만 하면 잡혀요. <웃음> 넣기만하면 잡힙니다. 넣기만하면. 오. 오. 오늘 여러분들하고 물고기 쉽게 잡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뭐 낚싯대가 없어도 물고기는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한번 저와 같은 방법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버들치 친구는 제가 보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다음엔 기사한거 먹지 말고 잘가 버들치 친구들 조심히 가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다음에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